What's up? My teacher! 제자가 뛰는 영상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진짜 봤... 딱 얘기하세요! 눈, 저거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습니다. 하하! <웃음> 눈물 흘렸습니까? 안 흘렸습니까? 아 눈물은.. 아, 아, 생각보다 등이 많이 좋아졌던데 이게.. 예. <웃음> 김유진이잘짜말 해줘서.. 등에첫경험은김유진이 만들었다? 근질근질하다 첫경은어 진짜.. <웃음> <웃음> <웃음> 다 편집됐다 더라고 내가 하는 말. 네. 이 카메라는 몰라도 이 카메라는 이게 되게 못딱겨 이게 어, 좀 아쉽네. 어제 아, 진짜 진짜 놀랐어요. 진짜. 음. 왜냐면아 처음에 저한테 오셨을 때그 후드티 입고 안 되실 것 같았죠. 처음에 봤을 때안 아, 된다고 생각하긴 알지만 어렵겠다. 아 시간이 걸리겠다. 아, 어떻게 몇, 생각했는데, 몇 개월 만에 하겠냐라 생각했는데 한몇 개월 있다가 철기만 선수랑 이거 사이드 체스트 잡극은딱 올라왔는데. 하이! <웃음> <웃음> 대사자 분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인플루언서 분들이 제 많이 오셨어요. 사실 제가 마이프팀과 함께한 게 거의 4, 5년 정도 됐는데. 하나, 둘, 셋, 넷, 가봐. 오케이. 자, 투시업 열 개. 하나, 둘, 셋, 넷. <웃음> 형님 프로틴 솔직히 드십니까? 어, 프로틴 현재 지금까지 먹은 것만 한 4톤 정도인데 <웃음> 4톤 정도면 이제 네. 시작이네요 이제 시작이요? 네 저는 한 32톤 정도 32톤, 32톤 역시 날아갈 수 없네 로봇처럼 운동하셨어요? 아예저 로봇 같은 사람 기계 같은 사람 네. 자 이번 푸쉬업 덕 <웃음> <꽤> 기계처럼 <웃음> 잘하실 수 있습니까? 아예 노력해보겠습니다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쉴대가 아니야 30개밖에 안 했잖아 비끼니 <디키니> 선수 이인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아 <웃음> <웃음> 그,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살짝 설명해 드리자면, IFBB 프로는 어, 가장 공신력이 큰, 그러니까 그 프로는 거의 급판학 프로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웃음> 아, 그럼! 어, 제가 어, 좋아해서 바로 대쉬했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처음 보자마자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바디빌딩에 대해서 내가 왜해야 되나 회감 들고 너무 힘, 힘들고 안될것 같고 그럴 때에 처음 뵀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면 존나 멋있는 거야. 존나 멋있잖아. 이거 남자들만 느낄 수 있는 그거 알지? 타노스타노스타노스 너무 <웃음> 멋있어가지고 와 나도 이 사람처럼 되고, 싶게, 되고 싶다 하면서 동 기부를 많이 얻었거든요. 야! 야! <웃음> <와>. <웃음> <웃음> 뉴욕 프로! 롯쏘 프로! 여기 가고 계시요 어디 사는 누구시죠? 어디 사는 누죠 어디 사 안양 사는 장수혁입가장수혁 <웃음> <장소녀. 웃음> <장소녀. 웃음> 자, 보못 켜는 사람 틈! 고객 옆으로 자칭! 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우리 찌가 <웃음> 아유 뭐 아니 아니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얘도 삼대 찍었고 다있어요 그리고 코뚱이 워낙 유명한 혜택이니까. 친화식 아, 좀 해봐요. 여기 어깨동무 아, 해줘. 렇게 어깨동무 해줘. 이렇게만 하실까요? 아 네, 영상으로 한 번. 네, 영상으로 좀. 네. 이거 보내줄게. 네, 오케이. 아 형님 고생 많으신데? 아, 아, 아,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잘못 봤았어 아. 아 저런 애들이 쳐갖고 다니는 거예요. 잘, 잘 보세요. 아, 아이. 아! 바로 이거야! 아! 고 다를! 아! 아, look at me, baby! 아! t horse 아, 976! 자 914점! 성환이 형 됐어요! 아요 사실 안 의미해, 얘아 아유, 감사합니다. 올림피아 가요! 올림피아 갑니다, 이번에. 시작! 들어가잖아, 이렇게. 그래. 들어가. 오케이. 정말 많이 고생해주신 우리 매니저님이 또한 마디. 안할 수가 없죠? 한번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 우선 마이프로때 이렇게 오프라인 행사 3년 만에 열게 됐는데 많이 많이 찾아주고 너무 감사드리고 또 재밌게 즐겨주신 것 같아서 저도 너무 마음이 좋았는데 저희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뵐 테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다음에 도꼭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응? See, funny thing about love is you never really know when it's coming but you better believe you'll know when it's there true story